Go, go, go, go, go. I 아, a 뭐 밑에 o i 다 g to go back to the house. I am going to go back to the h o 어 s 다 I am g o i 가 g to go back t a a s to n e 이제르다 같이 나 어디 지어디 땅! 땅! 땅! 빨 땅! 땅! 땅! 땅! 파 땅! 땅! 땅! 땅! 땅! 땅! 노 땅! 땅! 땅! 땅! 땅! 땅! Thank you.